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졸업하기 어... <웃음> <저런> 얘기는... 서다다 다이어트에... <웃음>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참가가 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있는 건가? 누워서 침뱉기! 누워서 침뱉기! 누워서 누워 아! 팀팀 팀. 팀, 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 <웃음> 믿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 <웃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 찍힌, 발등 찍힌다.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 다된 주게 다된 콧물 뿌린다고요? 20초 20초 20초 20초 빨리 빨리 다된 아, 주게. 주게. 주게 콧물 뿌린다 콧물 뿌린다고 어디에? 다된 주게 다된 주게 다된 주게 콧물 뿌린다 끝 끝났습니다 아, 윤이 나와요 아 잠깐 솔직히 나다 네, 네. 맞췄어. 유준 나와 요 옆에서 내가 맞출게. 민상 어디거 가? 내가 맞출게. 아니야. 고래 등에 싸우면 새우 등 터지. 고래 등 싸우면 새우 등 터지기 한 사람한테 뭘 맞출기를 <웃음> 맞출기를 줄 수가 없지. 야이형좀 풀어줄 아것 같은데. 저희 괜찮은데. 열이 열이가 풀려. 고 그거 어. 알아듣고. 열이가 풀려 칠라. 어. 온병이가 음 주연이. 주연이 설명하고 주연이가 언니한테 설명 잘 해줘. 잠만. 아 내가 봤을 때 다원이랑 주훈이 바꿔야 돼. 여기서 지금 문제 이, 이미 일어나. 어, 여기서 걸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준비 시작.까지 한 이슈 호흡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머리부터발끝까지 하지 머리부터발끝까지 하지 머리부터발끝까지 하지 슈머리부터 어? 친구 친구 친구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어? 어? 친구를 뭐. 만나느라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불러요? 여기서 걸릴 것 같은데. <웃음> 샤샤샤. 아! 마른건데 마른건데 빠졌네 마른 마른 바지? d <웃음> 빠졌네 <몰라 맞아>. <웃음> 빠졌네 살이 쪘네 지금이 최고로 마른건데 살이 쪘다고? 빠졌네. 빠졌네 빠졌네 살이 쪘네 살이 쪘네, 살이 쪘네. 살이 쪘네. 지금이 최고로 마른건데 더 말라지겠네 e n Baden b a 나고요? 른대대도대도 기른대도, 기른대도, 기대로기대로 하면 돼도 기른대도, 대도대도 기른대도, 뛰는 대도 기른대도, 기른대도, 기른 내 가슴이 뛰는데요? 어? 내, 가슴이 내 가슴이 뛰는데요? 뛰는, 뛰. 뛰는, 대로? 뛰는 대로? 내 가슴이 뛰는 대로? <웃음> 아, 어? 내, 뭐야, 내 가슴이 야! 뛰는 대로? 나의 아침이 <웃음> 뛰는 대로? 아, 나의 아침이 뛰는 대로? <웃음> 나의 아침이 뛰는 대로? 나의 아침, 아침. 알겠어셋이야알이어 아, 아, 아, <웃음> 알았어. 뭐야? 그게 야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아니야? 이 모든 건 우연이 이 모든 우연이 아니니까. 똑바로. 이이 모든 건 모든 건 우연히? 우연히? 아니니까. 아니야. 이 모든 것 아, 우연히, 우연히 아니 아니까? 아니니까. 아닐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 이 모든 건우연히 아닐까? 모든 건. 우연. 우연? 아. 우연. 아, 이 모든, 우연히, 아니. 아. 이 모든 우연히 아니니까. 아니니까. 우연. 우연? 우연. 우연이 아니이 모든 건우연히 아니 니까이 모든 건우연히 아니니까. 이 모든 건그우연히 아니니? 까 이 모든 건, 어? 이 모든 건, 이 모든 건우연이 아니니까 국제네! 국제네! 이 모든 건, 흥선? 어? 어? 모든, 모든 건, 봉선? 모든, 거, 모든 건 죽는, 죽는다 진짜. 오케이. 봉선을! <웃음> 아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모든 게 안녕하세요. 모든게 모른 안녕하세요. 모르는 거요? 예 모르는. 모든들 안녕하세요. 여기서 걸릴 것 같은데. 네, 제시한습니다와몇개맞췄어요몇개 맞췄을까요? 저몇개 <웃음> 맞췄어요? 제발아, 제발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말라고! <웃음>